자, 수린씨 쓰신걸 보겠습니다. <웃음> 흡족하지가 않아요? 어디 진짜 그럴만한지 한번 볼까요? 이야, 저는 지금 책을 보면서 비교해보고 있습니다. 괜찮은데, 뭐, 괜찮긴 한데 여기의 높이, 여기에 높이가 좀 비슷하게까지 체계는 돼 있어요. 뭐, 체본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.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좀 여기 만난 여기 이 자리.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면을 바꾸는 순간에 나면 바꿨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죠. 여기랑. 그 다음에 양쪽 있을 때는 비슷해 한게 좋은데 여기 아주 귀신같이 잘했는데. 여기 약간 티 났죠? 인간같이 티가 났습니다 요것은 좋아요 좋은데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 적에 여기는 넓고 여긴 좁아야 되는가? 뭐 면적이 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좁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넓게 이것도 그리고 이 심자 어제보단 좋아졌는데 조금 이쪽으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조금. 그 다음에 정자는 이 공간이 확 눈에 띄네요. 여기만 넓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? 이게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각도가 좀 올라갔죠, 이렇게? 이게 좀 여기서 내려왔으면은 그 미세한 차이가 덮어졌을 텐데. 결자 이게 전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보다는 좀 조금 덜 쓰였습니다. 조금만 완전 수직이라고까지는 뭐 어쩔 더라도 이게 그러니까. 여기가 너무 벌어서가 지금 거기에 실어들었거든요. 좀 이쪽으로 거의 수직으로. 요거는 요거는 여기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밑에서 나와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서 그래야 이런 것을 목이라고 하는데 목은 답답하면 또안 돼요. 조금 시원해야 돼요. 목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. 자 이것은. 조금만 덜 쓰러졌으면 싶으네요. 너무 누워버리면, 남자가 너무 누워버리면,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오죠. 이것은 이 공간을 좀 접혔으면, 자, 어떻게? 이게 좀, 조금 길어졌어요. 이게.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좀 밀어진 그런 느낌도 있고, 여기서는 쭉 내려봤을 때, 여기가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.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고,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텅빈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.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 요것이 요빈 공간을 향해서 쏙 들어가주는 느낌 들면 가장 안정되겠죠. 제량. 요 요것이 좀 쓰러지는 느낌. 요거 요거. 이렇게 어, 똑바로 오다가 갔으면 좋겠는데. 약간 납작해진 느낌이 있죠? 좀더 느려워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가겠죠? 그런 정도? 그럼 이거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평평하게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 오늘 오실 거죠? 혹시 오늘 못 오신다면 제가 체본을 보내드릴 건데 오신다고 보고 이따가 뵙겠습니다.